어, 타버스 얼간이들 인생을 막 치는 방법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평범한 공년년생 인간이었습니다 어만 순수의 결정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직도 예가 안가는 장면 센스 흔히들 말하는 모범생 이미지에 인터넷과는 담을 쌓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거야말로 준내 순수한 결정체 뒤에 활짝 그래봤자 잼미니 유튜브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들트 그러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4. 첫째, 매, 둘째, 코로나, 셋째 아기돼지 사명제 끝 인지도를 얻게 됨아 그래서 똑똑한 세치 거래 사라졌구나 미친 거 아니야? 2년 동안 개꿀 빨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어요. 성실한 마이너스 10, 주칭 속 마이너스 1 축하합니다. 히키콧몰익으로 전직하였습니다. 오 조졌네? 복케 키워야 하나? 또 구독했던 프롬로드가 왁 타버스로 바뀌면서 이세돌 알고리즘에 정착하게 되는데 의외로 입맛에 맞았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왜 맛있는 건데? 씹떡이 지아 <웃음> 어, 뭐야? 맛있는데? 그래서 회전문을 돌고 돌아 박쥐가되면서 메일을 일바라기로 산답니다. 귀여워..이게 홀게드 세상이야.. <웃음> 후기 예쁜 쓰레기 예쁘게 그리는 건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더욱 디펜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오히려? 음 아니 면 개웃긴데요? <웃음> 어 이렇게 잘 그리시냐? 난가. 님아 님 인스타 하면 인스타 이런 거 올려도 잘 그거 되겠는데? 원래 인스타 같은 거.. 아닌 인스타인가 뭐 약간 그런 데에다 올리잖아 이런 거? 음. 음. 너무 맛있는데?